리뷰.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탄수화물 대사, 그런데 실제는 포도당 대사자, 대사입니다. 왜냐, 왜 포도당 대사이냐? 우리가 단당류로 소화 흡수를 하더라도, 하더라도 결국에는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가지고 대사된다. 그래서 자, 탄수화물 대사에 생성되는 에너지 양을 구해보세요. 단계별로 해당 과정에서 얼마 티셔 회로에서 얼마 합계 얼마 자, 열어봅시다 자 여기 보면 어 1, 2, 3자 이게 소문자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대문자로 쓰세요. 대문자 자, 해당 과정에 EATP, ENADH, TCA 회로에서 a t p n a d h 맞습니까? 자, 최종적으로도 회로가 두 가지 회로가 있었다 얘기가 됐었고요. 해당 과정 ATP, NADH 각두 분자 DCA 회로 합계 38? 어디서 삼, 총 38? 총, 아니죠. 30, 32. 그랬죠. 30, 32입니다. 킬로 칼로리 줄러 어자 그러면은.